근데 이것도 이성 떴어요. 이성 떴고. 자, 힘들어온 연어 굴레 없을 때 55,000원. 어? 근데 궁. 자, 잠깐만. 이거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 모르겠어요. 빠바바바박! 안 죽을 것 같거든. 빡! Yeah. 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도장 깨기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도장 깨기. 도장 깨기를 할 만한 인물들이 안 보였어. 근데 이번 마엘은 도장 깨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일단은 말이죠. 요번부터 이제 봄이가 출연을 못하게 됐습니다. 봄이가 이제 현생으로 완전히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신뢰제를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밸런스 맞추기 되게 쉬웠거든요. 봄이랑 에우랑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밸런스 맞추기 조금 어려워졌는데, 구스 계정이라 가지고 어장 프로 박물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 좀 다르거든요. 계정 버프, 성좌랑 성좌에서 찍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생방을 켜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어느 정도 능력치 차이인가 계산을 좀 해봤고요. 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요 정도 느낌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해우 쪽에서 코스튬을 적절히 그만큼 빼면 어느 정도 얼추 좀 맞게 구경할 만하게는 나옵니다. 그 정도로 코스튬을 조절을 했습니다. 중도 상태에서 한번 돌투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장비는 미 적용으로 만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혜우야왜 우리 친구가 안돼 있나? 혜우 부캐랑은 친구 돼 있는데 혜우 본캐랑 친구가 안돼 있어. 자, 요렇게 들어가는 페스티벌 도당 A 출격합니다. 첫 칠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일단 AI 법칙상 단일기가 우선시 됩니다. 그렇죠? 단일기 먼저 나가게 됩니다. 쭉딱 싸옥 와 열화옥. 스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와! 등만 뽑고 있구요. 단위기 우선시대는 법칙으로 절삭 툭툭 툭탁 탁2 7 0 0 0 당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선커트 오늘 많이 보게 될것 같은데요. 선카트1 3 3 0 0 0 이제 축으로1 3 3 0 0 0 나오고 있구요. 자, 이성 절삭 들어가고 있구요. 삭블랙로드 툭툭툭 툭투크3 3 0 0 0요 정도 차이라는 거. 어? 잠깐만요. 자, 요거 천재일 만약에 살면 어? 저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AI 법칙상 이게 나가거든요 IC 나오네 채팅창 근데 이게 AI 대 AI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궁합 썼으면 안 되나? 근데 그거는 일단 법칙에 위배됩니다 될 뻔했다 근데 진짜 그치? 어? 진짜 구향 이러는데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 이건 AI 대 AI 싸움이라고 AI는 저럴 때 항상 필 견제를 먼저 해요 궁금하긴 했었어 어 이길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흐물을 가라앉히시고 야 이거 될 뻔했다 이거 오늘 모르겠는데? 저럴 때 오토로 누를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토 누르면 객 필기현재한다 그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운드2 꼬머리 나왔습니다 꼬머리 그래도 브레이크가 또 있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떠붙네자 브레이크까지는 들어가겠네요 딜이 비치듯이 갈고 있지만 딱 브레이크에 54000까지만 딜을 뽑고 있습니다 어궁 만들었네 바로 퍼크당 할것같아 있네요. 두려워 안 두려울 것 같아요. 팍끄닥 29,000 나오고 있고요. 자 궁이 나가게 되는데 팡. 수, 후, 룰 포크장 자 일단 이것도 브레이크로 또 살아남긴 합니다만은 꽃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네요? 방법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팍끄닥자만 7,000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빠가가 지금 3개 부여됐다. 궁써가지고 표식 3개 부여돼가지고 주피도 60% 깎였을 것 같고 와 여러모로 단단하게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마의의 입니다자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 커킹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커킹이 이제는 저거 성물이 생겼다고 좀 어떨지 모릅니다. 자, 싹이다 소. 득 자, 1성으로6만천 뽑고 있는 마이엘입니다. 커킹 패가 너무 잘떴는데셔스티볼 차크다. 득 와, 3성으로4만6천 뽑고 있고요. 자, 단일기 나가게 되겠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어? 야, 이게 잘 맞, 야, 이제, 마엘의 맷집을 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궁이 나가게 됩니다. 슝, 뽁, 우 와! 야, 맷집 뭐야?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3 4 0 0뚝 자, 이상이 나가게 되겠죠, 이상. 자, 뚝닥 썩. 뚝뚝뚝뚝뚝뚝뚝뚝 가는데, 와, 이게 되네. 마뚝뚝뚝뚝 사기친 갓킹을 두드리 패고 있습니다. 슈우, 와, 일단, 우리 아까 처음에 되게 아쉬워했던 처젤 궁, 맞았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단단하기까지 해가지고, 어, 처젤은 단일이라서 잡았을 것 같아? 자, 그 궁금함 나중에 한번 볼까? 재미로? 자, 어쨌든, 다음 매치에, 페이엔이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와, 페이엔 폐가 1, 2, 3, 착크다 이런식으로 떴네? 삼성이 나가게 되겠고요다 크레이지 로시 숭바 크기 세그다. 와, 7만천 나왔네 자, 근데, 자, 에의맷집을볼 시간인 거 같습니다. 또. 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 자, 고요 요거는 다이앤궁 가거든요. 그죠? 파크당. 우와! 뻥! 와! 맷집이 되게 좋은데. 물론 다이앤이 지금 돌덩이가 되게 큰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 그래도 59000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또단니기가 나가게 됩니다.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겠고 삼성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되겠는데 이번에? 크레이지 러시 쏭 꽉! 우와! 뭐어 이거! 야마일리 이거는 뭐 일단 낙장불입이네해아 원래 결투라는건 운도 좀 붙는 거니까 근데 패가 너무 잘 돋는데? <웃음> 삼성두산 궁 이래가지고 끝나버서 근데 폐일이 또맞짱 진짜 강자긴 해 그렇지? 넌내 남친을 죽여싸아네 남친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부들부들했네 개 빡쳤는데?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 비델리가 나와있습니다 예빛대 빛입니까? 빛대빛 빛 들어가게 되는데요 토크락 요렇게 되고요. 역시 비델리는 탄탄해. 아무래도 또 이거 먹어 비속성, 어 받는 피해 싶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탄탄합니다. 자 단위기 나가게 되겠고요. 싹 파. 어 그렇네. 야이거 사랑? 짝사랑을 패네.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너를 갈아버리겠다 <웃음> 야, 마야 에라. 니 사랑 앞에서 너무 애가좀 그렇게 되더라. 수쫙 엘리가 최선 나이트 빡빡빡빡 소리 내요. 3만 2천밖에 안옵니다. 나 근데 진짜 단단하다마이 진짜 탄탄하네 자, 이성 썬커터. 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 꺾고 닥 때리면서 5600 나오고 있고요. 자, 궁이 나가게 되겠죠. 박그당. 지오! 와! 북셔가 7만 나오고 있으면서 소생을 받았다. 왜 말씀이거든요. 궁이또 나가게 되겠습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셔서라도 가시겠어 <웃음> 아 이런. 오, 채팅창, 반응 좋다. 어, 와! 자, 일단 22만 터지면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엘리입니다. 근데, 와, 요거 봐봐. 주피 마이너스 60% 삼성이라서 전시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크도더 크독. 와! 주피가 빙신됐었어요. 망구천 나왔습니다. 망구천. 촉! 두두두두두두두 이제 끝났지 뭐, 이거는. 그지? 끝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성 단니기가 있어서 이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딜이 바보가 되지 않았을까? 마, 2만. 삼성 기술 떠서 삼성 우선시되게 되겠습니다. 빛이요. 뽁시, 뽁시, 뽁시, 뽁시, 뽁시. 흑점 또 남기면서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를 힘으로 널 갖겠어. 뭐 이런 느낌인가? 와, 나쁜 남자. 나쁘게 갑니다. 팡. 너를 갖겠어. 굿. 30만. 너무 세게 때렸다, 임마. 짝사랑하는 여자, 임마. 죽겠어. 그러다가 페스타 마인드다. 그 마인드는 페스타 마인드 <웃음> 자, 그래서 나오게 된 암. 암멜 약간 약한가? 엘리 멜리오빠 제가 나 때렸어 이렇게. <웃음> 이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아크당오야 암멜 패를 야, 야, 이거 먹어 폐사기 잘 진다 오 잠깐만 야, 이거 암멜 이기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어떡할거고 이걸 자, AI 법칙대로 다니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근데 마이엘 맷집이 아까 보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암멜 국은 못 견딜걸? 자 나가게 됩니다 아크닭 쏙 와, 살았다, 야. 야, 아무리 그래도 안멜궁을 지렸다. 와, 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진짜, 그지? 이걸 버티는 건좀 놀랍다. 자, 어쨌든, 안멜이 또 삼성으로 머가리를 찍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빵! 빵! 와, 요거 먹겠디네 야, <웃음> 그 여친 짝사랑하는 스토크 자석이 또대로 뺐어. 막 30만으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 잠재 능력까지 다끌어올려서지고 싸운 것 같아. <웃음> 안멜 되면 큰일 날 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라인업 중에서 연멜 들어오면서 한명 뺐어요. 아, 연반을 뺐습니다. 안멜 빼자는 의견도 있었어가지고. 자, 메인 마치입니다. 연멜 대 마엘. 와, 난 모른다 이거. 자, 일단 무조건 AI 법칙대로 가는 거야. 그냥 단일기 2성 떠서 이거 당하게 됩니다. 촉삭, 도도도도도. 와, 진다 6만 원쯤 나오고 있고, 자 단일기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착, 와, 만 천밖에 안 나왔다. 연옥의 굴레 때문에, 자 단일기가 웃으시 됩니다. 툭툭툭툭 빡. 3만자 마엘, 단일기 한번 더 가는데요. 툭툭툭툭툭뚝뚝뚝뚝툭툭 힘들어 온걸 때리는데 삼만 팔천. 연호의 굴레가 없었는데 삼만 팔천. 힘들어 왔거든요. 마엘아, 아이고, 와. 아니 이 정도 차이란다고? 자 라운드2 들어갑니다 이 정도 캐릭터 매치는 어, 라운드2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토도도도도 착! 39,000 나오고 있고요 촥어 패도 좀 맥싸게 잘 나왔고 31,000 기본적으로 딜은 연맬이 더센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마일이 워낙 탄탄하면서 딜도 잘 해가지고 그리고 마일은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천사들이랑 쫙 키를 맞췄을 때 진짜 세지 근데 연맬은 딴 데게 막 들어가도 세잖아요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1대1로 붙었을 때는 연맬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성 썼어요. 이성 떴고, 자 힘들어온 여독굴레 없을 때 55,000원. 어? 근데 궁, 자 잠깐만, 이거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 모르겠어요. 빡빡빡 빡, 안 죽을 까그다 빡, 자힘들어다니기 버텼습니다. 궁 나오고요. 그런데 여독굴레 3개채졌습니다 그러나 표식 3개 입히면서 후업 뿡, 와. 아모른 직단에, 그래 아모른 직단. 맞나, 이거? 야, 모르겠는데? 자, 라운드 3 갑니다. 예, 이게 재밌네.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입니다. 라운드 3, 낙장 불입입니다, 이제. 자, 둘다 2성 붙었고, 아, 삼성 붙었네. 연맬이 아까 여자친구 맞은 것 때문에 감정이 안 좋은가 봐. 오, 도도도도도, 오! 뿍! 삼성 나오면서 94,000을 바로 한번 박아버리고 있습니다. 아, 연맬이? 예, 연맬이 많이 화났구나. 이야, 굉장히 멋진 싸움. 잘 봤습니다. GG 나오네요, 여러분. 폭크다.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페스티벌 도장 A. 아, 잘봤고요 어, B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